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해 줬나 하면 제이? 제이? 제이? 안녕하세요 하.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성철입니다 지금은 송중기 배우님의 랜선 팬미팅 깜짝 게스트로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미세온지가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속상하지만 더 가는 기분은 더 설레네요. 오늘 5월 금요일이에요. 옛날에 이 고프로는 제가 세기론 감방생활 메이킹할 때 고프로를 들어보고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어색합니다 아참 여러분 저는 요새 뮤지컬스타라는 프로그램 채널A에서 5월달에 하고요 그거 MC를 보고 있어요 MC는 처음이라서 첫 녹화 때좀 많이 떨어가지고 멋있게 안 나왔는데 내일부터는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무슨 얘기할까요? 빈센조는 재밌게 보셨어요? 빈센조야, 아 빈센조는 너무 재밌었죠. 최고 명장면 16부 엔딩? 16부 엔딩. 16부 엔딩이 빈센조가 이제 그 어머니 죽인. 어민 잡고 바벨 패밀리 잡으러 가는 그신 진짜 멋있었어요. 그것만 다섯 번본것 같아. 안녕. 편법. <웃음> 좋죠. 많이 봐주시면 너무 좋죠. 역주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뭘 많이 찍어놔서 다행이에요. 뭐 많이 찍어놓지 않았어요, 우리 그죠? 네. 아무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빈센조에서한 것도 없한국메서한국에 이렇게 사랑을 주셔 가지고 아마 중기형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팬미팅을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공연할때도 팬미팅을 안해봤거든요 팬미팅하면 해보고 싶은거 게임해보고싶은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 뭔지 아시죠? 와, 제가 요새 이효창씨를 너무 좋아해요 이택조 아저씨랑 매드몬스터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 부캐들을 그리고 유자선배님도 막 유야호 유야호 막하시고 유야호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뭔가 완전 다른 거를 할 자신은 없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래퍼 래퍼, <웃음> 래퍼. 미국 래퍼 <웃음> 한국말 잘못다 그런 느낌 어, 다음에 그럼 시도해 받볼까요뭐 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웃음> 할게요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또 성격이 또 그런 걸또 하려면 또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영어 공부 좀 하고 올게요 영어 공부 많이 할게요 오늘 오티디 오늘 그냥 집에서 저는 씻을 때 그러니까 샤워할 때 무슨 옷을 입을지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하늘색 파란색, 파란색 푸른 계열의 옷이 첫인상이 되게 좋대요 미팅에서 저를 또 처음보는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께 첫인상을 좋게 심어 주고자 하늘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뭐 제가 아끼는 바지고 제이? 네. 아 스토리 제이? 네 저희가 부캐가 제이거든요 아 제이. 이거 목을 좀풀어야돼요 <웃음> 제이? 아, 아. 제이? 제이. 제이? 아.. 이가 잘 안들네 제이? 음. 제이? 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제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빈센조를 보고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배우들은 캐릭터라는 게 있잖아요 민성이가 사실 좋은 애가 아니거든요 민성이 나쁜 친구인데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우리 스토리지에서 만들었던 메이킹 영상을 봤는데 제가 거기서 소개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은행장이에요 어,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하더라고 나쁜 사람인데 악역도 아니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해줬나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진짜 이유를 모르겠네 왜, 왜 그랬을까? 귀여워서. 귀여워서. 여러분 귀여운 게 진짜. 전 귀여우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귀엽나봐. 요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또 깨달았어. 아 귀엽다는 것은 어...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원래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구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 보면 엄청 귀엽잖아. 강아지들도 없고 제가 아기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닌데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엄청 와 너무 귀여워 역시 귀여운 게 짱이야 하는데 나는 왜 귀엽나? 아 나도 그런게 태어났구나 못 <목소리> 찍겠어 <목소리> 그것만 알아주세요 전 귀여우고 싶지 않아요 전 멋있고 싶어요 여러분 멋있으려고 하면 귀여워 하더라고 아이러니지 네 저는 저는 항상 멋진 역할이에요 <웃음> 민성이도 멋있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 내가 아, 내가 사랑할 때좀 귀엽나보다 좀 귀엽게 사랑하나? 인교가 좀 많은가봐요 차가 엄청 막혀야죠 퇴근길에 테헤란로 잘 맞으면 저는 언제든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참그 뭐냐면 공연을 공연만 하고 싶어요. 다른 스케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만 매진해야 해야 되고 그만큼 연습량도 중요하고 그리고 뮤지컬을 하면 목소리가 바뀌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뮤지컬을 할때 다른 거뭐 작품을 병행하는 게 제가 연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새도 조금 다시 목소리가 좀 단단해졌어요. 다시 노래 연습을 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써 5월이에요. 작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 우리 작년 초에 코로나 터지잖아요그죠 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또 이렇게 순식간 지나가면 또 내년은 또 뭐야. 여러분들 참 시간 더 없지 않습니까? 하루 빨리라도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저를 파시면 됩니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진짜 어이없다 <웃음> 내가 말해놓고도 어이가 없네 저희 홍보팀이니까 머싱만 뭐 빼기 되게 반응이 좋다 다음에 또 찍어 주실 수 있나요? 바뀌었어요 이런 걸 퇴근하냐 고 다니는 가방 오 많이 추렸겠는데요? <웃음> 아, 하지만 그래도 파우치가 여전히 맞습니다 추가된 물품이 있다면 추가된 물품? 아이패드! 그때 아이패드 안 들고 다았어 양말 와우. 그리고 신경이 양말 한쪽이 있어 참. 아 맞다 열어분 요새 제라님 푸르무슈 구하기가 어려워졌대요 왜 이렇게 사세요? 저제건데 향수 될것 같아요 아 큰일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향수도 사람의 그 채취랑 섞여서 나는 향이 다르대요다 이거는 최적화돼 있어요 저한테 아시겠죠? 그리고 이프레데윙 말에 다른 향수 좋은 거 많아요 집 앞에 산책하다가 많은 형네 카페에 갔는데 막 누가 엄청 뛰어다니는 거야. 아, 뭐야? 근데 막 카메라가 엄청 많아. 뭐지? 근데 또 멀리서 봤는데 허, 허, 이호창인 거야. 이호창 씨를 너무 좋아해요. 그 이호창 씨랑 김민수 씨, 진짜 찐 팬이에요. 찐 팬. 전 이호창 씨, 최근에 그 김갑생 할머니 김... 그... 그 이호창 본부장님 그 사무실 가가지고 막 했던 영상 보면서 또와 진짜 막또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막 그런거 보면서 와 진짜 진짜 배울게 많은 선배입니다 민수님도 그렇고 소스를 정말 많이 얻고 있어요 저분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무튼막 뛰어 다니시는 거예요 어, 와 대박 시 대학 멤버들이랑 하고 전 카페에 앉아 있다가 멀리서 이렇게 계속 봤어요. 이게 또 사람이 신기하다. 이게 맨 옛날에는 옛날엔 또 아니고 막 촬영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물어본단 말이죠. 뭐 촬영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래 뭐 궁금할 수도 있지 정도는데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이건 도대체 무슨 촬영일까? 그 그냥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다가 그 피디님 거쪽 피디님하고 뭐 제작진 분들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마스크 끼고 있었는데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인터뷰 하시다가 뭐 달려오시더라고요 그 혹시 김성철 배웅 오시냐고 아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하면서 아네 너무 좋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농담 안 하고 지난 한 3년 동안 중에 제일 떨어어요 <웃음> 나는 좀 그런 거 카메라 갖고 울렁는 있더라 나 몰랐어 진짜 손이 막발발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심장이 계속 뛰고 무섭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진짜 그냥 시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카메라 딱 들이댔을 때 진짜 무섭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있구나? <목소리> 음? 음? 음. 이중이 보이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봐. 앉아. 앉아. 여기 앉아. 앉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 어, 예. 아, 아우 좋다. 음, 되게 중독성 있는데요? 어 네, 이태코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드라마라고 너무 많이 시다 감사합니다. 우 좋습니다. 예, 사노. 어 예. 진짜. 진 사실 누가 엄청 안 깔아주면 없거든요. 진심이곡 담겨야 됩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먼저 <웃음> 진짜. 아 진짜 예.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지금까지 김성철 씨였습니다. 예, 아우 네. 아, 조심히 넘어세요. 네. 네. 민성.